무슨 일이죠 네? 자 본즈 베어링 뭐죠? 본즈 레드덴스 미꺼 본즈 스위스는 더는 것 오. 한번 써보고 오. 평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와 근속 1년차 근속선물입니다 베어링 반지 와. 아니저 이거 진짜, 진짜 처음 써봐요 이제 제대로 된 베어링을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어? 과연 본질 레드를 쓰면 좋을까?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. 이거 뒤에 이렇게 돼있어요? 응 맞아 맞아 어. 원래 그렇게 돼있어 본 줄에. 이렇게 이거 색깔이. 자, 베어링 트럭 한번 굴려 보시죠. 휠을 탁 어, 확실히 잘 굴러가. 그럴 거예요. 제 거보다 낫네요. 스케이트보드 탈때 베어링은 스케이트보드 회사에서 나온 베어링을 쓰면 내구성이 더 좋다. 주 써보고 또 후기를 남길게요 재수민 강사님 유튜브 주소를 밑에 남길게요 <웃음> 구독 눌러주시고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 <웃음>